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코가 렌했는데아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머리에 썼잖아요. 사학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안 돌아가는 거 보리에서 터다널 사람 영어가 잘안나널사리에서터 그때 <웃음> 영화가 다나까로 다나 영어가 다나까로 나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11월 6일 날저녁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귀국, 네,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1월 3일 날 나이 테 기억이 나는데 1월 3일 날 이거를 해야 돼 이제 그 수강신청을 해야 돼요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수강신청하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99년은 그러니 아직 인터넷 이런게 없었던거예요 인터넷 신청 이런거 없이 수강 신청하는데 가서 이걸 하는거였는데 그때 제가 좀 꽂혔던게 이 정장이 되게 잘 어울리는 금발의 여자 그랬는데 그때 이거 막 신청하러 갔는데 아씨 막그 책에 보니까 뭐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어려운 거막 적혀있냐고 그러는데 어떤 애한 금발의 미녀가 정장을 쫙삐고눈치 미녀가 와가지고 저희 옆에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적지도 모르고 뭐 똑같은 걸 적어서 냈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 신화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그그 그 수업, 수업에 6명인가 그걸 중에서 가르쳐? 그리스 신화 수업? 다다 다 하죠 인문학 수업이니까 하죠 근데 그더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6명인가 7명 있었거든요 그게 그 기본으로 하고도 와야 될 수업이 있었어. 아, 그 없이 가신 거예요? 그 없이 그냥 신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은 그리스어로 해요. 거울로. <웃음> 그리스어로 그리스 신화를 하는 수업인 거예요. 근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수업을 이걸 네. 취소해야 되나? 그런데 그버에미녀이 그, 그 앉아 있으니까 또 정장을 쫙 빼고 와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나와보고 뭐 F 받으면 F 받으면 어차피 군대 갔다 왔으니까 머리 뜯었겠지 그러고 갔는데 두 번째 수업을 갔어요 애들 다 사라지고 딸랑 나 포함 두명그 교수님이 수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의얘기오고 그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저랑 가, 딱 같이 왔던 그두명 중에 한 명이 이 수업을 그꼭 그, 들어야죠 졸업을 해는 거야 걔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걔는. 응. 그래서 그 수업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교수님 교수님이 두 명이 돼야 지 클래스가 어 명이 될응 거예요. 그니까요. 교수님이 야 너는 그리스도 모르고 이거 할래?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야첫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름 재미있었어요. 모자라 되는데 뭐가 재밌어? 그래도 그리스 치학 대충 내용은 아니까. 오디세우스가 배 타고 나가는 막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뭔말인지 몰라도 오디세우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까. 아,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들은 나오니까. 이름들은 나오니까, 그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대화가 스님이랑 얘기하는데 너 이거 그리스어 모르잖아 아네 모릅니다 너네도 이거 할거야? 근데 쟤때문에 지금 수업은 해야되는데 너가 안하면은 못한다고 네, 그래서 너 하, 너가 할거면은 내가 너 관광고 과외를 해줄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해서 그 분한테 그리스어를 배우게 됐어요 공차로 근데 듣다보니까 너무 재밌는거야 그래서 한 학교 더 들었어요 누가 빌들었어요 그친구가 너한테 감사해야 돼. 아, 그 친구는 그러고 이그 친구 이름도 몰랐겠야 둘이서 한형들 이름도 몰라 네 우린 그때 ]구나. 그 당시에 코로나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그 아니고 그 넓은 이만한 교실에 딸랑 두명한아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교수가 가운데 앞에서 들어 그렇게안 했어? 아냥과보들서 가지고 러는거니 그리고 이제 들었어요 두 번째 건 너무 재밌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그분한테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사를 이제 들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술사 입문을 듣는데 그리스 신화가 너무 이미 그리스 신화를 떼고 온 사람이니까 고대 미술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재밌고 면서야너 한번 이런 것도 좀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목을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뭐였냐면 종교학이었어요 그때 이게 동양종교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덕경, <웃음> 도덕경 수업을 들었는데 그 그걸 교수님 그걸 영어로, 네, 도덕경 영어로. 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수행한 사람분이에요. 미국인인 데 금발. 셰프리루프 <웃음> 박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네요. 그 교수님이 도덕경을 말. 하면서 같이 이제 영화 매트릭스 얘기를 막 하면서 거기서 도덕병 이야기를 막 그걸 그러면서 그분이랑 너무 친해진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승불교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이 엮어져가지고 신조교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가바다 기타를 떼고 이거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 수업을 들었어요 기독교 수업은 이제 거기 맨느껴 되었네? 아니요. 기독교 수업은 이제 그 분이 오셨어요. 저기. 응. 그 수도성 예, 교수님이었어요. 아. 예, 기독교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미술사 교수님이 전공이 이집트 미술이거든요 아. 그 이집트 미술을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진로를 정하셨죠. 야뭐 그러면은 지금 종교학이랑 역사 이렇게 지식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그 도상학을 안 해봐라 도상? 도상학 아이코노그래피제전공분야 고대중조미술, 음. 기독교 미술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대학교 400단위 수업을 아이코노그래피를 하게 된거야 미술사를 그럼 몇년한 뭐 2년 했겠네 그럼? 아니 그럼 400단위니까 1년이면 끝나죠 대학, 음. 대학, 어차피 대학교 수업, 일반 수업인데 그래서 그거 할 때쯤 되니까 교수님이 야 너는 자기가 지금까지 맡아본 학생 중에 기초주식이 이렇게 된 친구가 없었다고 어떻게 듣겠... 기독교 과탐에 이집트 미술이랑 그리스 그리스랑... 이거를 응. 응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너무나 쓰고 하라고 학술계 내줄게 해가지고 너무나 쓰게 됐어요